오늘은 지유랑 방산시장에 왔습니다 방산시장에서는 여러, 이것저것 많은 음, 포장제 그리고 스티커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같이 시장을 구경왔습니다 어네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대문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방산시장에 다녀왔는데요. 방산시장은 보시다시피 이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종로 오가역이나 아니면 을지로 사가역으로 나가시면 되는데요. 종로 오가역 이용하실 때에는 7번 출구, 을지로 사가역 이용하실 때에는 4번 출구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하고 음, 방산시장을 탐방을 하게 됐는데 일단 방산시장에 가셨을 때 어,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주차료가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게 좋고 사실게 많으시다면 업체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신 다음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시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방산시장은 어, 포장재를 판매하는 도매시장입니다 음 아니면 뭐석고 방향제라든지 디퓨저 용품, 캔들 용품, 그리고 화장품, 향수 등등의 용품들을 살수 있고 포장재들이 많이 있는 스토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고자 하는 목록들을 미리 작성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이 방산시장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같이 지금 쇼핑몰을 만들고 있는 학생과 이쁜 음 제작 케이스들 그리고 해외배송에 필요한 배송상품 패키지들을 좀 구경하려고 갔는데요. 이렇게 좀 이쁘게 생긴 포장용품들을 샘플로 좀볼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산시장 안쪽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 안에는 이런 패키지들의 샘플도 나와있고 그곳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커피도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쁜 곳이었죠. 여러분들도 꼭 다녀오시고 이렇게 여러가지 패키지들도 구경하시고 커피도 한잔하시면서 시원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곳은 포장 박스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기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붙여서 앞쪽에 매대쪽에 갖춰다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문 제작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양한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고 지금 지우의 모습도 잠깐 보여지네요. 여러 가게들을 좀 구경을 했는데요. 요런 박스다라고 하는 가게에서도 주문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조금 큰 가게가 있어서 저희도 구경하러 지금 가기로 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들어왔더니 어, 향수용품들의 원재료도 판매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화장품용품 의 패키지에 필요한 모든 상품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시피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레시피들 가지고 바로 제작도 가능해서 물건을 음,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 저도 케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케이스들을 많이 구경을 했었는데 케이스들이 거의 보면 제품으로다 만들어져 있고 어, 개당 금액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어, 상품은 어느 정도 테스트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 그리고 수제 상품인 경우에는 소량으로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바로 고객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굳이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하는 포장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인쇄되어 있는 거를 기성 상품으로 바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왔습니다. 이제 곧또 명절이 오니까 명절용 패키지가 굉장히 눈에 좀 띄는 것들도 볼수 있고 보시면 이런 화장품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르기만 해도 하루가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케이스를 이용할지 모를 때에는 샘플로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품들을 가지고 실제로 제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용으로 사용할 것들을 그냥 사심템으로 좀 사오기도 했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의 공병들도 이것저것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 상품을 고를 때는 어, 노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상품이 다 똑같아 보여도 노즐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노즐보다는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는 노즐의 형태를 좀 구매를 하려고 굳이 싼 것만 고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병을 좀 한두개 정도는 여러가지로 선택을 해서 구매하여 오셨다가 나중에 정상적인 제품으로 시판을 하실 때 대량으로 구매하시면서 어, 물건에 하자 없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명절용 상품들도 보이고 완제품들 디자인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샘플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셨던 디자인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디자인 참고하기 위해서 이 방사시장에 갔다 온 것을 굉장히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1층으로 내려왔는 화면입니다 어, 1층으로 내려오면 화장품의 원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들 가지고 레시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개된 상품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지우도 굉장히 이런 핸드메이트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쳐다보고 있네요 귀엽죠? 네, 이거는 완성된 제품을 좀 전시를 해놓은 곳인데 완성된 제품을 보니까 좀 많이 신기했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저도 신기해서 쳐다보게 됐는데 이거는 그 석고가 아니라 어, 고체 방향제? 고체 디퓨저 이렇게 활용을 하는 어, 문걸이나 이런 데 걸어놓는 걸로 알고 있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색소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캔들을 사용하는 용품들의 원재료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원제품으로 이렇게 이쁘게 샘플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아무래도 크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이쁜것 같아요. 네, 이쪽에 있는 것들도 디퓨저 의 용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큰 가게였고, 지금 보시는 곳은 밖으로 나와서 골목길로 들어왔는데요. 골목길로 들어오니까 베이킹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베이킹용 기계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가게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이 돼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릇들도 아무래도 카페에서 사용하는 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포장 용기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포장 용기들도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굉장히 어, 냉동 상품들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 용기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용기 그릇들도 샘플로 좀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제 눈이 뜬글뜬글 돌아가시죠? 수제잼이라든지 요거트 같은 것들도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경 가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 보시게 되면 아이디어가 좀더 뽕뽕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은 집에서 어, 요리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담아서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방산시장을 가서 구매해온 목록들은 부직포로 작은 가방, 이렇게 쪼리용 가방 있죠? 복조리 가방 그런 것들을 50개, 하나당 100원을 주고 구매를 해왔고요 그리고 음, 작은 박스 상자, 가운데 하트 모양이 뚫려져 있는 이쁜 상자였어요 그 상자는 작은 한 건데 100개의 음, 100원씩 해서 만원을 10, 10 주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 택배 봉투와 에어캡은 인터넷이 싸고 부피가 커서 인터넷으로 주매해서 사왔답니다 어총 이렇게 구매를 해왔는 목록이 15,000원 정도 인데요 인터넷이랑 조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도 구매하시면 좋지만 인터넷으로 사시게 되려면 일단 뭔가 일반적으로 검색을 바로 해 가지고 사는 물건들은 바로 파악해서 구매해 오시기 편하지만 음, 현장에서 상품을 만져보고 그대, 그 상태의 상품들을 그 자리에서 구매해 오는 것들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품 패킹을 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시장은 한 번쯤은 꼭 가보실만한 판매자의 어찌 보면 보물창고, 아이디어를 좀더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구매에서 음,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패키징 부분을 좀더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목이 좁고 다니시기 뭐 어렵지 않고 그렇게 너비가 크지 않으시니까 음,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시면 은 다녀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동대문 시장 탐방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